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2월 8일 업데이트된 점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발자 노트에서 얘기하던 통합거래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지 우리가 생각했던 전 서버의 통합이 아니고요 각 서버별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죠? 카셀 3서버에서 등록한 아이템은 어, 카셀 1서버에서 5서버 통합 거래소에 거래 가능하지만 다른 서버 그룹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요것만 보면 대충 어떻게 통합된 건지 감이 오시죠? 카셀끼리만 통합 거래소가 된거고 어, 호버는 호번끼리만 된거고 뭐, 탈레디스카는 탈레디스카 끼리만 요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통합 거래소에서는 서버 거래소 대비 등록 가능한 물품이 제한되었고요 통합 거래소의 판매 수수료도 5%입니다 기존하고 똑같죠. 최대 판매 개수는 20개고요. 그리고 최저 판매 등록 금액은 100레드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잼짜리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요렇게 생겼고요. 제가 직접 인게임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보려고 할 때는 지금 거래소 창이 닫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버 거래소와 통합 거래소가 따로 있고요. 서버 내에서 안 팔리거나 혹은 구하기 힘든 거를 통합거래소에서 구하는 형식으로 이거 팔거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현재는 버그 때문에 지금 거래소가 닫혀있는 상태고요 버그 내용은 어이 판매할 때어 잼이 원 플러스 원으로 거의 뭐두배로 들어온다 뭐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내용 때문에 현재 거래소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영지 쟁탈전이 개선되는데요. 자, 영지 쟁탈전의 입장 가능한 기준은 길드 가입 3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용병처럼 하루에 한 번씩, 어 길드를 옮겨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길드 가입 3일 이후에 영지 쟁탈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네요. 자, 쟁탈전 입찰 UI도 개선되었습니다. 점령 중인 길드와 입찰 중인 길드의 인원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인 공수교대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설명이 쫙 있는데 공수교대라는 게 방어자가 있고 공격자가 3명 들어오잖아요 이중 공격자 한 명이 방어 지점인 이 승리의 정념지 여기를 정념하게 되면은 공수 교대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번 점령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닌 한번 점령을 하면은 어 공격자와 방어자가 서로 바뀌어서 한번 더 게임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총시간은 60분으로 고정이 되고 방어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경기 시간이 20분 미만으로 이렇게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그 방어시간이 남은 시간만큼 방어 시간을 하게 되는 거죠. 공소 교대의 특징은 바뀌게 될때 모두 다 스타팅 포인트로 강제로 이동이 되고요. 자, 공소 교대된 전 방어팀, 그러니까 원래 방어팀으로 시작한 팀, 자, 이 팀은 이제 점령했던 그 공격팀의 스타팅 포인트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방어팀이 방어자 길드가 A팀한테 이 점령지가 뺏겼어요. 그럼 이 A팀의 길드와 방어자 길드가 서로 공소교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어자가 A팀의 공격팀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A팀 공격팀이었던 그 길드가 이제 방어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령지는 이제 방어팀이 점령한 상태로 초기가 되고요 그리고 영지 소호자가 다시 출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차단막도 다시 재생성되고요 한마디로 그냥 영지 쟁탈전을 한판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공소교대 자체는 방어팀 맨 처음 방어자 길드가 이 점령지 방어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속교대가 일어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영지수호자를 처치한 후에 바로 이 승리의 점령지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20초가 지나야 점령지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작과 동시에 방어자팀이 먼저 그 점령지에 가서 100% 채웠잖아요 어 이제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수호자를 처치한 후 20초가 지나야 정령지가 활성화된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이 승리의 정령지 상황 안내 UI가 요렇게 왼쪽 위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고요 최초 입장할 때는 비활성화 되어 있으며 터치시 활성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는게 아니고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요걸 누르셔야지 보입니다 그리고 공소교대가 일어날 때 이렇게 안내 팝업이 나오고요 자 공격팀 시티 공격팀이었던 이 팀이 이제 방어팀이 된다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오네요 점령도 현황도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 방패 모양이 방어자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뭐 어려운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한판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악마 토벌 UI가 개편됩니다 이제 신규 지역인 북부 토벌지를 위해서 악마 토벌 UI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 상단에 남부 토벌지 북부 토벌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악마토벌 북부토벌지는 이제 22일날 다음주죠. 다음주에 생기게 되니까 그때 또 새롭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성장의 즐거움과 차별화된 보상을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높은 지역에서 한 200만 지역 되겠죠. 그 지역에서 제 생각은 엘튼 제로가 확률적으로 어, 한 개씩 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외뭐 깨어난 재료를 준다거나 그리고 여기 사진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은바트라마음 말고 또 뭔가가 있죠. 아마 북부 토벌지에서 사용하는 재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재화를 또 새롭게 모아야 하니까 또 아마 또레드젬으로 팔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 남부 토벌지에서 돌면은 뭐 일정 확률로 어 북부 토벌지에 있는 이 바트라만을 얻거나 요런 식으로 아마 패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치된 이제 타겟 대상과 파티원이 쉽게 인식되도록 개선된다고 하는데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트 노란 색깔이 나오고요 파티원은 이렇게 흰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창에서는 파티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번호대로 미니맵에서 파티원 이 숫자 표시 기능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또 이제 필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타겟 방향 표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타겟 대상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설정 전투에서 사용, 사용 안함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고요. 오그 대상과의 거리가 여기 상단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인 게임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밑에 타격 방향 표시라고 새롭게 생겼고요. 사냥골 한번 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까이 땡기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고요. 조금 이펙트가 좀 약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PC로 할때는 좀 이렇게 멀리서 보거든요 조금 더 화살표가 컸으면 하는데 어요 기능은 이제 모바일에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PVP 할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거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킬 접근기 있죠 접근기 접근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있는 거리를 보시고 또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거리 표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빌 체이서에서 자동 변신 옵션을 이제 옵션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인게임 화면에서 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우리가 항상 자동 킬때 이렇게 빛 이펙트가 이렇게 360도 회전 되잖아요. 데빌 체이서에서도 요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꾹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꺼짐. 꾹 눌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켜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효과정보 표시가 개선되는데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화효과및 약화효과가 정보의맨 앞으로 나오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전설 스킬과 그리고 영웅 등급의 클래스 스킬 요 내용이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한번 인게임에서 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발동될 때 나오는 건지 어 솔직히 요 설명 정보에는 좀 바뀐 게 없어 보이네요 자 길드 던전에서는 이제 결과 팝업창이 개선되었고요 길드 던전 결과 팝업의 손님이 보상 정보란에 최상단에 이제 내 손이죠 내 손님이 보상을 볼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패치로 가장 중요한 몽환의 틈이죠 황혼의땅이두 개가 이제 캐릭간 시간이 아닌 개정당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이제 아예 바뀌게 된 거니까 이제 부캐릭으로 몽환의 틈황혼의땅 도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틈과 황혼의 땅, 기존 보상은 15일날, 다음 주죠? 다음 주 15일부터 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물 쟁탈 전에 성물 위치가 초기화됩니다. 이것도 개발자 편지 있던 내용인데, 매주 월요일 오전 0시에 성물 위치가 랜덤으로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자리 슬롯에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어, 자동 반복 기능이 생겼고요 아, 이때까지 일일이 눌렀는데, 이렇게 이제 편의 기능으로 생기게 됩니다. 야, 이건 진짜 갓패치. 자 이제 변경을 원하는 속성 선택 후 자동 슬롯 변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속성을 선택 후에 자동 반복 기능을 이용 시 등록한 횟수 혹은 재화가 허용하는 선에서 선택한 속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자동 진행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슬롯이 잠겨 있으면은 이 변경권을 소모하게 되고 잠겨 있지 않다면 골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인 게임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인 게임에서 별자리 자동슬롯 변경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슬롯이 있어요. 여기 자동슬롯 변경이라고 UI가 새로 생겼고요. 자 속성을 이네개 슬롯을 변경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하나라도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세개고요 어, 하나라도 잠그면 그때부터 이제 슬롯 변경권 요거 들어갑니다. 자 저는 다 빼고 한번 불 나오고 보자 슬롯 변경 시 잠겨진 슬롯을 제외한 모든 슬롯의 속성이 선택된 속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원하는 개수를 선택하세요. 변경을 원하는 개수? 자딱 100만 골드 아몇번할 건가 그거 물어보는구나. 음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아 결국에는 이게 올블루 될때까지 골드 만 선택해두고 2 0 0만 골드 할까 이렇게 선택해두고 돌리면은 이게 올블루 뜰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나 봅니다 이렇게 골드만 넉넉하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했던 이 짓을 안해도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골드 요거 한 천만, 이천만 넣고 돌려봐야 할것 같네요 일반 상점 카셀의 골드 마켓이 열린 바람에 어요 부분 부케 키워가지고 그 부케 골드로 돌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외 일부 루나트라의 격전지역이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루나트라 격전지역 위선의 초원 난이도가 하향되고요 일단 교환소 펭귄등 돌림판 보상이 초과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보상에서 일반 고급 등급의 아티팩트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템 수집에 이제 벨리에타와 위선의 벨리타 마석초가 됐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번 주는 어차피 참여가 안되는데 다음 주부터죠 월드버스 대표전 보상이 또 변경됩니다 자, 1위, 1위한테는 1위 이제 아티팩트 상자라고 새롭게 생기는데 이 아티팩트 상자는 영웅 등급의 3에서 4강 수정 그리고 3에서 4강 봉인함을 준다고 합니다 이중 랜덤으로 한개를 획득하게 되네요 자 기여도 1위 서버의 보상에는 이 아티팩트, 아티팩트 상자 그리고 아티팩트 지혜 원천 그 다음에 각성의 기원까지 받게 됩니다 참여 보상에서는 지혜 원천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월드버스 개별 보상에서는 자 엘튼의 세공품 랜덤 상자랑가 엘튼의 세공품 랜덤 상자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는 엘튼의 귀걸이, 벨트, 수정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깨어난 아티팩트 랜덤 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깨어난 수정, 깨어난 봉인함 이둘 중에서 랜덤 한 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돈의 세공품 제작재료 상자 그리고 신비의 세공품 제작재료 상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 어, 두 가지는 이제 씨앗이 포함된 어, 배틀 또안 무지개 결정 중 랜덤으로 나오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위한테는 엘튼 세공품 랜덤 상자 그다음 그다음에 깨어난 아티팩트 랜덤 상자 그 다음 아티팩트 재원천 이렇게 나오고요 2위는 혼돈의 세공품 신비의 세공품. 어, 둘다 주고요. 아티팩트 지혜 원천을 또 받게 되네요. 3위도 똑같이 재료를 받게 되고요. 개수는 2위보다는 이렇게 좀 떨어진 개수로 받게 됩니다. 4위부터 10위도 재료로는 똑같고 에, 횟수만 계속 줄어드네요. 11위부터는 이제 상급 영웅 장신구가 포함되지 않는 채로 받게 됩니다. 자, 월드 보스 1번전에 같은 경우는 기어도 1위 서버한테 이제 아티팩트 지혜 원천이 추가되고 참여 보상으로는 상급 영웅 장신구 상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개별 보상으로는 상급 영웅 장신구 각각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난투전에서도 또 이제 보상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승리 서버한테 차원의 망토 제작서 10개 주던게 제왕의 망토 제작서 1개로바뀌었고요 어, 차원 난투전 어, 영웅 장비 상자에서 상급 영웅 장비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이제 브렐란이 제외가 된거죠 패배 서버한테도 차원의 망토 제작서가 아닌 상급 영웅 망토 상자고요 영웅 장비 상자에서 상급 영웅 장비 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난투전에서도 또 이제 개별 보상 또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찬란한 엘튼 상자입니다. 엘튼의 방어구 그리고 혼돈의 방어구 도안 이둘 중에서 랜덤 한 개고요. 어, 방어구 완전 먹는 게 아마도 엄청 먹기가 힘들겠죠. 1위한테는 이 상자를 4개. 2위한테는 3개 그리고 3위한테는 2개 4위부터 10위권은 1개씩 받고요 11위부터 50위권도 1개씩 받게 됩니다 어 사실상 50위권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걸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찬란 앨튼 상자 대표전 클래스 순위 클래스 순위 할 때도 1등은 상자 2개 2등은 1개 3등도 1개, 4등부터 12도 1개 클래스 순위에서는 12권 안에 들어오시면 은 엘튼 상자를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전에서는 망토 제작서 주던 게 상급 영웅 망토 상자로 바뀌고요 또 영웅 장비 상자에서 상급 영웅 장비로 바뀌게 되네요 어 패배 서버는 어 바뀐 게 없이 그대로입니다 개별 보상도 이제 영웅 장비 상자가 아닌 전부 다 상급 영웅 장비로 바뀌게 되고요 클래스 순위도 똑같이 보상이 이렇게 상급 영웅 장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보상이 짝수주 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는 현재 V4 400일 기념 출석 체크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티아무의 응원부터 최대 신화 용원석 선택 상자까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상자입니다. 열무 음짜리니까총 70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요일날 서버 통합하게 되는 목요일날 이제 400일 기념 감사 선물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들은 둘다 12월 21일 월요일날 전까지 꼭다 하시길 바라고요.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이제 랜서 장비 교환 이벤트 끝났고요. 그리고 1주년 기념 이벤트 상인인 티아모 이벤트가 없어졌습니다. 그 1주년 복귀 유저 이벤트 요것도 이제 변경되는데 12월 9일까지로 바뀌게 되고요. 1주년 기념 길드 성장 이벤트 요것도 12월 8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 외로 이제 종료 예정 이벤트들은 1주년 기념 소환 축제 300회 무료 소환. 이 이제 코인 주고 바꾸는 거였죠. 하루에 한 번씩. 이 이벤트가 이제 12월 14일 날 끝나게 되고요. 몽환의 틈 황혼의 땅365 골드 패스 원래 레드젠 주고 바로가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로 골드로 바로바로 갈수 있었죠 요거는 12월 15일날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1주년 기념 V4U 14일 출석 이벤트도 12월 14일 월요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벤트 몽가의틈 벨리에타의 초대 요거는 이제 12월 15일날 끝나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점검전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새벽 4시에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새벽 4시 딱 1시간까지 어 점검이 새벽 4시 한다면은 음 이거는 그 전날 다 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12월 8일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이틀 뒤에 또 서버 통합이 되니까 그때 이게 업데이트가 나올 줄 알고 안 보고 있었는데 새롭게 업데이트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거래소는 어, 제생각에는 서버 통합하고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잠겨있거든요 아무튼 또 서버 통합이 되는 대로 새로운 정보와 함께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